센터장님, 우리 학생들과 함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소선심리상담센터 센터장 노민영입니다. 인성이라고 하면 어, 지금 어, 굉장히 다양한 주제로 인성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인성이라는 것은 성품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품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한 개인이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나타내는 행동양식. 또 어떤 독특한 심리적 특성, 이런 것을 인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인성에는 인간이면 사람이면 가지는 보편적인 그런 특성이 바탕이 되어서 자기야만의 개인적인 독특한 특성을 포함시킨 그런 내용이 바로 성품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네, 교수님. 네. 그러면 지금 인성에 대해서 대략적인 개념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발달 단계별로 봤을 때 어, 제일 먼저 영화를 음. 대상으로 한 인성 지도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거기에 음. 대한 또 노하우를 또알수 있을까요? <웃음> 네, 예, 영화의 시기에는 어, 우선 영화는 태내에서 어머니 배 속에서 한몸 일체로 있다가 처음으로 바깥세상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상 낯선 세상을 맞이하면서 영화는 굉장히 두려움에 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혹 아직 인지를 못하고 배속 아닌지 바깥세상 인지를 모르고 있는 그런 상태로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와 또는 주양육자와 공생관계를 이루면서 어, 아직 분리되지 않은 그런 상태의 시기라고 볼수 있는데요. 이때 주양육자 즉 어머니와 어, 어머니를 대상으로 받아들이는 세상을 통해서 자기의 내면에 있는 내재적인 그런 특성 그리고 뭐 내적 표상이 바로 성품으로 성격으로 이어지면서 성품이 만들어지는 그런 첫 시작의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성격을 만들어가는 그첫 시작이기 때문에 더욱더 중요한 시기라고 볼수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어, 이유와 영화와 신뢰관계를 쌓는 것이, 쌓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태아에 이제 태내에 있을 때는 배고프면 저절로 탯줄을 타고 먹을 것이 들어오고 또 뭐, 환경이, 어, 충분히 이렇게 잠을 자고 쉬고 할기에 편안한 환경이 되었다가 바깥으로 나오니까 배가 고픈데 어 저절로 배고픔이 달래지지 가 않는 그런 환경에 처해지면 이때 이제 영아는 거의 공포 수준의 그뜬 격앙된 감정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먹을 것이 들어오지 않았을 때 결국 영아는 아이 세상은 정말 살 때가 못 되는구나라고 첫첫 예, 환경을 그렇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러한 그 어, 자기의 그 욕구가 충족되지 않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것이 반복되어서 지속되면은 영화는 아이 세상은 정말 어, 공포스럽고 두렵고 그리고 내가 살수 있는 데에 신뢰할 수 없는 그런 곳이구나라고 출발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 주 양육자께서는 어, 이 영화에게 신뢰로운 관계를 형성시켜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그것은 바로 영화의 기본적인 욕구를. 바로 알아차리고, 그것을 해결해주는 과정에서부터 출발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배가 고프면, 어, 조금 울었더니, 금방 배고픔이 달래졌더라. 라고 해서 울음으로 신호를, 신호를 보내니까, 아, 내 욕구가 충족되구나. 라는 것이 거듭거듭 쌓이면서, 아, 정말 믿을 수 있구나. 라는 마음이 생기고, 그런 신뢰를 출발 신뢰로부터 출발을 하는 세상은 이 영화에게 정말 좋은 성품 좋은 인성을 가져다 주는 환경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 특히 영화 시기에는 그 부모와 또어 양육자와 그런 신뢰를 쌓기 위해서 영화에게 민감하게 영화를 살펴야 되고 영화의 울음소리 그리고 어떤 그뭐 표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욕구가 지금 어.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는지를 빨리빨리 파악을 해서 그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노력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이 영화, 영화기의 아기들이, 어, 아직 단어도 모르고, 어, 잘 말을 모르, 못 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 영화의 얼굴을 보고 사랑해 라고 한번 얘기를 해 보십시오. 이 아이는 그 단어가 무슨 단어인지도 모르면서 반긋 미소를 짓습니다. 그리고 어, 아이를 쳐다보고 아이가 눈을 감고 있어도 그 아이를 보고 너 미워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금방 인상을 찡그립니다. 저는 이런 어, 너무 신기해서 계속 한번 몇번 해봤는데 이것은 영화가 단어로만 세상을 듣는 게 아니라 아직 단어도 모르고 이런 느낌, 그러니까 표정 그리고 이 여기서 전해져 들어오는 마음에서 전해져 오는 어떤 그런 파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상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어, 형식적으로 뭐 우유를 주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이런 것을 넘어서서 따뜻한 마음을 전달해 주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준다면 은 영화는 아이 세상은 참 따뜻하구나 라고 느끼게 될 겁니다. 사랑을 배우는 음,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 그 성품의 기본이 되는 덕목들을 배워나간다면 첫 출발부터 배워나간다면 이 아이들은 이제 중간에 어떤 어려운 시행착오가 있다 하더라도 이런 성품을 간직해서 또 헤쳐나가는데 아주 그 긍정적이고 또 바른 지혜로운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미끄럼이 된 그런 시기가 된다고 봅니다. 네, 어 분리불안이 이제 12월쯤 되면 오는데 어 분리불안이 오는 시점까지는 굉장히 밀착돼 있는 관계이므로 이제 특별히 이런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센터장님. 네. 지금 설명을 듣다 보니까 그 영아기 시기에 응? 정말 아이들이 본인의 욕구를 잘 만족시킬 수 있게끔 우리가 민감하게 어 양육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응. 그리고 정말 진정성 있게 어 사랑해 응. 이런 너무 표현도 잘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네. 제가 또 우리 학습자를 향해서도 음. 여러분 힘내세요. 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또 메시지를 네. 진정성 있게 보내드렸는데 저의 네. 이 좋은 에너지가 전달됐을까요? 어, 네, 당연히 네, 전달됐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영아기 인성 지도 어떻게 해야 되지? 뭐부터 해야 되지? 라고 고민을 했다면 오늘 센터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어 괜찮습니다. 우리가 쉽게 사랑한다는 말을 잘해주고 그것을 정말 진정성 있게 표현하고 그리고 아이들의 음. 기본적인 욕구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해 줄수 있다면 우리 아이들 인성지도 바른 길로 갈수 있게끔 돌것 <웃음>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